Vlog, ASMR Doon. Total Negaji Benefit Yul n u l e l Suitsub so, Nata. Uchuk s a n Dan Card Lul Click Hag Eid a j u Se y a r